일단 비조를 가는 게 저희가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그 확률이 높다고 다 생각하고 있어서 저도 비조로 가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. 일단 디조로 가면 아이지랑 대결을 하는데 아이지랑 대결하면 엄청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. 리안 선수를 폴로댕께서 그 많이 해봤는데 그래 잘하는 선수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저도 나쁘지,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할만.. 네 할만한 것 같아요 일단 유럽.. 유럽 솔로랭크는 좀.. 좀 약간.. 뭐라야되지? 해 뭐, 챔피언들이 좀.. 개사한게좀 많이 나오고 뭐.. 탑 뭐, 누누라던가 뭐 이런거 이상한거 좀 나오는데 그리고 좀 유럽 솔로랭크 하는 사람들좀다 뒤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스윙 챔하면좀 쉽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.. 잠시만요 어디 오더라? 탑, 탑이었는데? 잠시님 아, 그럼, 그럼 거의 다특이했던 거하고 웃겼던 건 갑자기 우리 팀이 말파 1픽을 그냥 탑으로 했던 게 기억나네요